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바로 obs 입니다 그동안 obs 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obs 프로그램이 처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편한 프로그램이 어떤게 있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너무 편합니다 특히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강의 녹화할 때 마우스 커서 포인트 효과를 쉽게 넣을 수가 있고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녹화할 수도 있으며 웹캠과 컴퓨터 화면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이중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서 레이아웃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히포 스크린 레코더 인데요 히포 스크린 레코더를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녹화한 후에 녹화된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가 제공이 되고 영상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화면의 모든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OBS 프로그램의 경우 웹캠과 컴퓨터 화면을 함께 녹화하려면 하나하나 일일이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히포 스크린 레코드는 이중 화면의 화면 전환을 원클릭으로 매우 그럴싸하게 바꿀 수 있어서 영상 퀄리티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 다운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서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과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료 이용이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0A7 64비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맥버전의 경우 출시 예정입니다. 무료 이용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언어 선택 한국어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다시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또 다음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끝내고 종료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기본 인터페이스는 화면 녹화, 게임 녹화, 웹캠 녹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첫번째 파일의 경우 히포스크린 레코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녹화한 영상을 이곳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옆에 점점점 3개를 누르면 영상을 편집하거나 출력 폴더를 열수 있고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된 파일의 출력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통용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설정할 수 있고 프레임율 해상도 출력 형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효과에서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거나 입력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네 번째 작업에서는 녹화예약, 자동정지, 세그먼트 기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녹화예약을 설정하면 날짜와 시간 화면을 지정해서 설정할 수 있고 자동정지의 경우에는 30분 60분 그리고 시간을 지정해서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기록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치에서는 웹캔과 마이크 스피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키는 단축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 시작 중지는 F10번 기록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은 F9번 히든 메뉴는 F8번인데요 히든 메뉴를 보이거나 숨기게 하고 싶을 때는 F8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히포스크린 레코더의 설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녹화를 클릭하면 원하는 영역을 녹화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전체 화면을 녹화하고 싶을 때는 바탕화면에서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이 녹화가 되고요 특정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특정 프로그램 위에 옮겨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 녹화하고 싶을 때는 녹화할 영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떼면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때 PIP 버튼을 눌러서 웹캠과 동시에 이중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도중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화살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F10번을 누르거나 상단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화 시작이 되고 녹화 정지를 하고 싶으면 F10번을 다시 누르거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녹화가 끝나면 간단하게 컷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부분을 컷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를 눌러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잡고 원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녹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녹화를 할 때는 게임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녹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록할 게임 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게임을 선택합니다 잠시 후에 화면 모니터링에 작은 화면으로 게임 화면이 보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싶을 때는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웹캠을 사용해서 게임 화면과 같이 녹화하고 싶을 때는 PIP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웹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웹캠의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웹캠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웹캠 설정하고 을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해서 웹캠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없애고 싶을 때는 F8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녹화가 끝났으면은 F10번을 눌러서 녹화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녹화 정지가 되자마자 컷 편지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잘라내기를 누르시면은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캠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웹캠 녹화를 클릭하시고 웹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웹캠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해상도가 640, 48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바꾸시고 미러링은 좌우가 바뀌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가 됐다면은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은 녹화가 됩니다 여기 마이크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마이크 온오프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화 가 끝나면은 종료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끝납니다. 히포스크린 레코더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화면 가운데에 워터마크가 표시가 됩니다. 5만 천원에 평생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편한 프로그램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